잠시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어? 저기 김구 선생님이 오시네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나 봐요. 김구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어요. 신민회, 한인애국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셨어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동안 쓰신 일기가 바로 백범일지랍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이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 기할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분은 윤봉길 의사예요.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의지를 밝히고 한인 애국단에 입단했어요. 1932년 일왕의 생일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들을 죽이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백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만에한용운 선생님은 승려이자 시인이에요 1919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교계를 대표해 3.1운동 계획에 참여했죠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감옥살이 하고 난 후에도 의지를 꺾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어요 하지만 1944년, 해방을 고작 1년 앞두고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강우규 이사는 일제에 의해 나라를 잃자 1911년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66세의 나이에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쿠토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죠. 총독을 암살하는 데 실패했지만 일본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이 사건으로 잡혀 1920년 서대문 감옥에서 사형당에 돌아가셨답니다. 단두대 위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는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이 밖에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셀수 없이 많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해방된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계시니 정말 부럽고 제 마음도 행복하네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